힘들다는 분은 좀 돈이 1% 도 없었다고 하시면 어 아까 말씀드린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문제가 될까요? 베지터라는 요 캐릭터 보시면 이게 M자로 많이 들어가 있죠